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시계를 리뷰하는 어, 품앤와치입니다 최근에 어, 티셀 파일럿 청판 다이얼 시계를 리뷰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 파일럿 디자인의 괜찮은 시계들을 몇개 소개하고 싶어서 어, 당분간 어, 파일럿 특집 어, 시계들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 시계 모델명은 음, SNK-803입니다 이게 이제 SNK 뭐 805도 있고 807도 있고 그래서 뭐 같은 디자인에 검은색 다이얼, 무슨 청색 다이얼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크림색 다이얼이 되게 좀 독특해서 어 그런지 해외 유튜버들도 많이 소개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한번 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스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케이스 사이즈는 대략 37mm 두께는 약 10에서 한 11mm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두께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다음 러그 사이즈는 18mm 입니다 그 다음에 러그투러그 사이즈는 43mm 인데요 약간 손목이 작은 분들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러그투러그 사이즈 입니다 글라스는 하드렉스 크리스탈 인데요 그 세이코의 중저가식에 주로 이제 채택되는 유리가 그 하드렉스 크리스탈인데요. 이 하드렉스 크리스탈의 강도는 일반 미네랄 유리보다는 강도가 높고 어, 사파이어 유리보다는 강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환경에서 차시는 분들한테는 어지간해서는 어, 기스가 안나는 그런 재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방수는 3계압 방수고요. 그러니까 방수력은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볼수 있죠. 선 어, 씻는 정도의 어떤 방수력까지는 어, 보장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게는 어, 이게 대략 60g 정도인데요. 케이스의 어떤 작은 사이즈와 어, 이 나일론 재질의 어떤 밴드로 인해서 착용할 때 굉장히 어, 쾌적한 쾌적한 무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시계 모습이랑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얼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 안쪽 원에는 어, 시를 표시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시를 표시하는 아라비안 인덱스가 있고요. 원 바깥쪽에는 그 분을 표시하는 5, 0 15, 20 어, 아라비안 분, 분을 표시하는 아라비안 인덱스가 있는데. 그 시계들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공군 조종사들이 찾던 그 스토바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플리거 타입 B의 디자인과 매우 다이얼 디자인이 유사합니다. 참고로 그 스토바에서 나오는 플리거 클래식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이 타입 B 모델보다 조금 더 간단한 디자인의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그 타입 b 나 혹은 뭐 클래식 모델 둘다 어 질리지 않는 디자인에 좋은 어떤 시간을 볼수 있는 시인성을 확보해서 오늘날 많은 시계회사에서 팔일럿 디자인을 만들 때어 유사한 디자인으로 어 다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12시 방향을 보면 은팔럿 시계에서 많이 보이는 삼각형 인덱스가 있고 3시 방향에는 데이레이트그 다음 이제 다이얼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크림빛 다이얼인데 다른 시계 모델에서는 그 흔히 볼수 없는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볼게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이 위에는 매트한 재질의 무광입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은 또 유광 재질이네요 위에랑 아래가 확실히 어떤 질감 차이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그 시스루 디자인인데요 안에 이 무브먼트가 보여지고 있죠 그이 시스루 디자인이 무브가 보여서 좋기는 한데요 여름에 이제 더울 때는 이이 이 유리 때문에 살갗에 약간 착 달라붙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에 땀이 났을 때손등이이렇게착 달라붙어서 어, 그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계줄은 그 나일론 재질의 줄인데요 가볍긴 한데 만듦새가 뭐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 버클 이 구멍 끼우는 부분 보면은 따로 이렇게 천을 덧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음딱 튼튼하게 마무리한 게 돋보입니다. 구멍을 계속 끼웠다 뺐다 하면은 그 자주 끼우는 구멍 부분이 조금 손상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재질을 덧대어서 어, 조금 더 보강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칠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나토밴드보다는 확실히 어, 내구성 있는 밴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계 버클 있는 부분이고요 시계줄을 끼울 때이 부분에다가 시계줄을 껴서 어, 고정을 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어, 무브먼트와 시계 조작법 그리고 간단한 야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계 무브는 그 세이코 저가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그 7S S26 무브입니다. 이 무브는 그약 40여 시간의 파워 리저브, 그다음에 1초에 6번 진동하는 그 무브고요. 하루에 어떤 허용 오차는 그 40초 정도인데 실제로 착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오차가 40초까지는 그 나지 않고요. 제가 경험상 세이코 5 여러 모델을 이렇게 써봤는데. 한 그래도 적어도 20초 안쪽에 오차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1오차 5초인 경우도 있고 뭐 10초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40초까지의 어떤 오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7s26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사실 굉장히 저가 모보다 보니까 핵기능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수동감기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코에서 만드는 거의 최저가의 어, 무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기능이랑 수동감기를 넣은 무브가 그 4R 계열, 그러니까 4R 뭐 35라든지 이런 4R 계열 무브입니다. 이 경험상 이 7S 무브는 어쨌든 저가긴 하지만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조금만 차도 금방 파워 게이지가 차는 편입니다 어, 시계 조작법을 간단히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이코5 시계의 조작법이 거의 동일한데요 이렇게 1단을 뽑아내면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에, 조금 용두가 조금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뽑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1단을 뽑았는데요 일단 날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2단 뽑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간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1단 뽑은 상태에서는 이 위로 돌리면 날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위로 돌리면 1단 뽑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돌리면 날짜가 아닌 요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영어와 스페인어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좀 돌리면 스페인어 한번 돌리면 은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조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용도가 이렇게 4시 방향에 있어서 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대체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용두가 이 크라운이 이 세시방에 있으면 은 이게 손등을 조금 이렇게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네시 쪽에 있으면 은 용두가 이 손등을 자극하는 경우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야광 테스트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변 환경을 약간 어둡게 했는데요 일단 축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축광을 시켰는데요 야광 밝기가 이 정도라는 걸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화면에 지금 비친 모습의 밝기는 조금 실제보다 약간 밝아 보이는데 어쨌든 실제로 봐도 축광을 시킨 다음에 어떤 야광의 밝기는 어, 상당히 예, 10만원대 이하의 가격에서 볼수 없는 어, 상당한 밝기를 음, 자랑합니다 한번 다시 축광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은, 인덱스 안쪽에 점과 시침, 분침, 초침에 야광이 어, 밝게 빛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자, 야광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어,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세이코5 시계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파는 것만 이제 수십 가지가 되고, 해외에서 이제 판매되는 것도, 어 예전에 이제 팔렸지만, 뭐 단종된 것까지 하면은 정말 수백 개가 넘는데요. 그 많은 시계들 중에 어이 모델을 고른 이유는, 어 이런 파일럿, 파일럿 디자인의 이런 독특한 어 디자인을 갖추기도 했고, 되게 사이즈가 또 작아요. 그래서, 어, 되게 쾌적하게 찰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정말 아주 물에 노출되는 환경만 아니면 언제 어디서 이제 편하게 찰수 있는 그런 시계인데요. 사이즈가 이제 3 7 m 로 37mm로 되게 작기 때문에 커플 시계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검은색 다이얼이나 흰색 다이얼은 여자분들이 조금 많 이쁘다고 해서 잘안 차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크림색 다이얼이라서 어 여자분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약간 가벼운 색깔이라서 남자 여자 두 분이서 커플 시계로도 가능한 어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가격이 어쨌든 10만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요. 음, 세이코5 시계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음, 절대적인 이런 1 0만원에 안되는 가격에 이런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춘 10만원 이하의 시계가 흔치가 않거든요 해외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배송료를 감안해도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면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끔 구입 방법을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 같은 데서 SNK803 뭐 이렇게 모델명을 음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어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이게 이제 나일론 밴드 잖아요 밝은 색깔의 나일론 밴드 그래서 이제 오래 쳐다보면은 좀 때가 탈 수가 있어요 물론 나일론이니까 빨면 되는데 이시계줄 빠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 왜냐면 이 시계줄을 끌러야 되는데 이걸 공부를 이용해서 끓는 것도 약간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까다롭기도 하고 다시 이제 또 시계줄을 다시 넣을 때그 과정에서 조금 기스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러브 부분에 네,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날일밴드가 되게 어, 스타일리시 보이긴 하는데 조금 약간 뭐 저렴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은 그니까 청소에 평소에 자기가 차는 주로 시계는 월화수목금, 뭐 출근할 학교 갈때 때는 학교 갈때 차고 요거는 주말용으로 가볍게 그냥 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당분간 이런 팔일럿 디자인 다일럿 시계를 리뷰할 계획인데요. 어, 오늘도 오셔서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하고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자 버튼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즐거운 시기에 생활하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